표준 FM 100.3, 107.1 m h z 르츠 (HLAT) SFM 여수 문화방송입니다. KA과 당신에게 흐르는 KS 스피릿으로 이제 세상을 움직일 시간입니다. KS 스피릿 더 기아 KAC 8시를 알려드립니다. MBC 8시 뉴스입니다.